스탠디, 벨스입니다. 오늘은 팀포 내에서 폭발과 시체를 없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제 방송이나 영상을 보시다보면 폭발 이펙트가 작아지던가 시체가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팀포 내에서 폭발 이펙트와 시체가 사라지면 그만큼 더욱더 팀포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무런 시체나 폭발 이펙트를 없애지 않은 상태입니다. 폭발이 크게 일어나고 시들이그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린 파일을 압축을 푸시면 이런 폴더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폭발제거와 시설제거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팀버가 깔린 폴더로 가야합니다. 팀버트리스2에서 속성을 누르신 뒤 로컬파일 로컬 컨텐츠 폴더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폴더가 뜹니다. 여기서 tf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CFG와 커스텀을 건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 폭발 제거입니다. 폭발 제거에서는 Disable Explosion 이라는 폴더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 폴더를 그대로 커스텀 폴더에 넣어주세요. 그럼 커스텀 폴더에는 이렇게 Disable Explosion 이라는 폴더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포를 껐다 키시면 적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폭발을 제거한 이후에 들어온 모습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시다시피 로켓이 나가더라도 아주 작게 표현되는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시체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팀포트의 폴더로 로컬 콘텐츠 폴더보기로 들어가셔서 팀포트의 폴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드린 파일을 앞쪽을 풀었을 스 나오는 폴더에 들어가셔서 시체제거에 들어가주세요. 시체제거에 보시면 autoesec.cfg 즉 config을 말합니다. config을 보시면 연결 프로그램 메모장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메모장으로 넣으시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체를 사라지게 하는 config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미 config을 쓰시고 있는게 있다면 그냥 기존에 있던 config 내용 안에다가 이거를 그냥 붙여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제가 드린 이 파일을 여기로 복사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팀포트를 껐다 키면 시체가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둘다 적용하고 들어온 모습입니다. 적을 죽일 때 시체가 과연 사라지는지 확인해 볼게요. 시체가 정확하게 사라집니다. 맞는 그 즉시 사라지며 이런 시체들은 더 이상의 물리적인 효과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의 연산이 좀더 빨라져 프레임이 올라가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 효과 둘다 공방에서도 먹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벨브 서버에 가셔서도 이두 효과를 두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영상이 유용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즌디 베이스였습니다.